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방풀은 안돼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방풀은 안됩니다 자 방풀하지 마세요 자 방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방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방풀하지 말고 자즐겜 하겠습니다 자자 자, 미션 띠! 자 디스커스 나랑 휴가 같이 있었어 태형님은 확시다 일단은 나는 명왕이랑 태양 다짜고 <웃음> 다짜고짜?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아유 근거 부족이여 증거가 확실해야지 증거가 야간 아니에요 증거없 아. 근데 난 한명 시선으로 안돼한 명만 한명 의견으로 불가 자한명 의견으로 불가 그냥 몰라 그냥 아무나 찍었어 자 얘는 그냥 왜 죽냐, 근데? <웃음> 얘는 얘는 그냥 죽네. <웃음> 자, 큐. 뭐요 <웃음> 없어, <웃음> 한게 없는데 바로 날왜 가? 난안 좋다니까. <웃음> 나는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어. 아, 또 몰아가네. 아, 얘들아! 몰라 난 누굴 누지너 너무 말이 와 그냥 찍어 하하 그거 그냥 누른건데 아씨 어그로 겁나 다네 아아 아아 아, 왜 이렇게 임포스터를 못하지 아. <웃음> 정말 아왜 이렇게 임포스터를 못하지?